그대로 쳐보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크게 하진 않았지만 그냥 이 클럽에 대한 스윙 크기가 저절로 나온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전골프의 백현범프로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스탠스 폭의 기준 그립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스탠스 넓이에 따른 스윙 크기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못된 점을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긴클럽을 잡으면 우리 심리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하게도 쳐야 되지만 맥스윙을 내가 크게 해서 공을 이렇게 쳐야 될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해서 또잘 맞으면 또멀리도갈 수도 있지만 사실 골프라는 운동은 이제 실수를 줄여야 되는데 몸의 움직임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공을 10개를 쳤을 때 확률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또 이제 짧은 클럽을 잡으면 또 작게 스윙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또 많고요 또 그게 이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스윙 크기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내가 내 몸의 가동범위를 먼저 체크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잡지 마시고 스탠스 넓이는 2cm 정도만 넓혀서 이렇게 서 주시고 이렇게 무릎을 탁 붙여주세요 자 옆에서 보면 무릎을 붙일 때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탁 앉으면 붙습니다 그리고 각이 생기죠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무릎과 무릎은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제자리 회전도 좀잘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백스윙이 지금 최대 움직임이 제가 한이 정도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쭉 움직였을 때 코에 들어오는 이 압력을 여러분들 잘 느끼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골프 치는 데 있어서 코일링이라고 하죠 그 코일링을 느끼고 풀어질 때 비거리가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딱 떼세요 또 움직여 보면 벌써 좀 편안하게 움직이는 걸또볼수 있고요 아까 전에 무릎을 붙이고 했을 때랑 똑같이 코일링은 다 같이 느껴집니다 움직임이 좀 편해졌고요 움직임 크기도 좀 커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스탠스를 넓혀 볼게요 똑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무릎을 붙이고 할 때보다는 확실히 뭔가 움직임이 많아졌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내가 크게 하는 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머리도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이제 리버스 피벗도 되고 배치기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머리라든지 이 골반의 움직임은 좀 편안하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내 시선은 한군데 계속 볼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면 어때요? 확실히 뭔가 좀더 움직임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자 일단 드라이버를 가지고 똑같이 아까 우리 무릎을 이렇게 붙여놨죠 그리고 백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자 무릎이 떨어지지 않고 백스윙입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무릎만 딱 떼서 백스윙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조금 더 편하고 그리고 체중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느껴져요 자 이번에는 공의 위치 왼쪽에 잘 두시고 스탠스만 가볍게 한번 넓혀서 또 백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확실히 느낌이 지금 제가 억지로 크게 하는 건 아닌데 무릎을 붙여서 움직일 때보다 확실히 많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스탠스 넓이는 그립 하나에서 공 하나씩 넓힌다고 했죠 그래서 제 이제 드라이버 스탠스는 이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백스윙을 해보고 그대로 쳐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쳐보니까 내가 억지로 크게 하진 않았지만 그냥 이 클럽에 대한 스윙크기가 저절로 나온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스탠스 폭이 넓어질수록 스윙크기는 커진다. 다만 기준을 가지고 스탠스 폭의 넓이를 정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스탠스 폭에 맞는 스윙 크기는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스탠스 폭은 좁아질수록 스윙 크기는 작아진다 움직임이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자그 반면에 스탠스 폭이 넓어질수록 여러분들의 몸의 가동범위는 훨씬 더 많아질 거고요 자그 반면에 움직임은 뭔가 아까 좁았을 때보다는 조금 둔해질 수 있다 하나, 둘, 좁았을 때는 하나, 둘 이렇게 그 템포라든지 박자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스윙에 임하셔야 저 많은 클럽을 여러분들이 다잘 다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스탠스 넓이에 따른 스윙 크기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원스윙, 하나의 스윙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